네, 안녕하세요. MD용입니다. 요즘 무시동 히터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터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측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터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시동 히터에 대해 정확히 알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히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무, 석탄, 기름과 같은 탄화수소 화합물을 사용하는 모든 난방기구는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각종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난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사람을 질식시킬 수 있는 가스도 발생합니다.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난로는 위험합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시동을 걸지 않고 안전하게 난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는 연료를 사용하는 난방 장치 중 상대적으로, 절대적이진 않죠?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자, 여기 무시동 히터가 한대 있습니다. 일단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고요. 윗둥껑까지만 열게요. 여기까지만 열었습니다. 히터 내부에요. 구경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첫 번째 히터의 원리. 히터의 원리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연료가 연소되고 산소는 어떻게 빨아들이고 배기가스는 어떻게 배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히터고요. 밑에 보이죠? 밑에 보이죠? 이쪽이 흡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은 배기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연소실이라고 부릅니다. 히터의 원리는 상당히 간단해요. 연료를 연소실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흡기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소실 안에서 연소실 시키고, 배기가스는 배기관으로 배출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무시동 히터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난방기구는 실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실내 공기를, 실내 산소를 소비하고, 배기가스도 그대로 실내로 배출하겠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연소를, 연소에 사용한 공기를 밖에서 가져옵니다. 연소실 내부에서 태우고, 밖으로 가스를 분출해요 그럼 실내 공기를 어떻게 입히냐 이 밀폐된 연소실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이 쇳덩어리가 어떻게 될까요? 뜨겁게 달궈지겠죠 이 달궈진 쇳덩이를 향해 팬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요 그러면 공기가 실내에 있던 공기가 이 쇳덩어리를 연소실이죠 쇳덩어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따뜻해지면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시동 뭐 히터는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자 이거는 가이드라고도 불러요. 저희는 뭐 일자 받침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가이드를 차 바닥에 대고요. 그 위에 히터를 얹습니다.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가이드를 얹기 전에 여기 뭐가 있죠? 실리콘 패드가 있어요. 고무처럼 생긴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차에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두 개의 흡기 배기. 그다음에 차 하부에다서 이 나사를 조여버려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봤을 때 설치를 제대로 하면 이론상 실내로는 배기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내 산소를 소비하지도 않아요. 물론, 여기 미세한 틈이 있어가지고 배기가스가 들어올 수 있지 않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마이크론 단일 거예요. 뭐 실내로 유입되는 걸 걱정할 만큼 많은 가스가 이 실리콘 틈을 통해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설치업체 같은 경우는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배기가스 배기구에다가 실리콘 처리도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배기관을 장착하고요. 그리고 흡기관도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했죠. 물론 배기관과 흡기관은 반도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조여줘야 돼요. 그럼 두번째 질문 이런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배기가스가 나오죠. 배기관을 통해서 나온 배기가스가 흡기관으로 들어가면 실내로 가스가 들어올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 구조를 보시면 흡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가스, 모든 공기는 실내로 안 들어오고 밀폐된 연소실을 거쳐서 바로 배기관으로 나갑니다. 물론 배기가스가 흡기관 쪽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럼 산소가 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겠죠? 히터를 차에다 설치했는데 그럼 배기가스가 차 안으로 절대로 안 들어오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차 혹시 주차를 하수구 위에다 주차했는데 차 안에 하수구 냄새가 가득 찼다는 경험들 있나요? 그 여러분들 차가 밀폐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차 운전석 쪽 있죠 차 운전석 쪽 바닥은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뒤쪽은 괜찮아 배기관을 설치할 때는 앞쪽으로 빼면 안됩니다 항상 어느쪽 차 뒤쪽으로 음. 또 다른 질문 히터를 가동시키는데 차 안에서 기름 냄새가 나요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네. 아 기름 냄새요? 기름 냄새는 괜찮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기름 냄새는 왜냐 처음에 히터를 가동시킬 때점막이라는 부품이 히터에 불을 붙입니다. 여기 점화기 보이시나요? 네 기름이 들어가서 점화기와 스쳐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차가운 기름이 씩 소리를 내면서 기체로 바뀝니다. 여기 기체가 이 틈으로 조금씩 새나와요. 처음에 점화할 때 30초 동안. 근데 그거는 가스가 아니에요. 뭐다? 경유가 순간적으로 증발한 거예요 그래서 경유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언제? 시동 거는 30초 동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걸로 가열해가지고 기화시키는데 이 틈을 통해 약간은 뚫고 나오겠죠? 뚫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마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이 전선 틈을 통해서라도 뚫고 나오겠지 처음에 점화할 때는 기름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냄새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히터 자체가 불량이라서 안에서 연소실 안에서 연소된 배기가스가 히터 몸통을 뚫고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해해 보겠습니다 분해를 했고요 이 히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주물이에요 알루미늄 주물 금속 덩어리예요 가스가 이 부분 이 부분 금속을 뚫고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있다면 시동 걸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쪽으로 막 불길이 나올텐데 두번째 이시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틈이 보여요 어디? 요 부분 그러면 연소를 하다가 이 부분 가스켓이라고 하죠 이 연결 부분으로 가스가 새 나올 수 있지 않냐 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해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는 뭐팬 모터라고 부릅니다. 팬 모터고요. 요게 연소실이에요. 분해를 했더니 뭐가 보이나요? 이 안에 이 틈이 이게 연소실이 안에 요 공기가 들어가는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팬이 돌면서 흡기 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요 네. 빨아들인 공기를 요 틈으로 넣어 주는 거야 무시동 히터는 불이 붙어서 작동하는 동안은 팬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 안에서 불이 붙어 가지고 연기가 발생한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뚫고 나올 가능성은 네. 거의 없어요 왜냐? 항상 팬이 네. 도니까 만약에 팬이 약하게 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흰 연기가 나다가 비실비실 하다가 히터는 꺼집니다. 팬이 도는 동안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는다는 건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터가 작동하고 있을 때 배터리선을 끊어버리세요. 그럼 어떤 일이 나냐 전원이 끊어진다고 안에 있던 불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뭐만? 펜만 꺼진 거예요. 팬이 꺼진 후에도 약 3초에서 5초 동안에 5초 동안은 안에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럼 뭐가 생겨? 흰 연기가 생기는데요. 전원을 끄면 흰 연기가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역류를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에 전원을 딱 뽑아버리면 분해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건 흡기관과 배기관 모두에서 연기가 납니다. 왜냐? 전기를 딱 끊어가지고 팽이 안 돌았으니까, 자, 그럼 이 내부 구조도 궁금하실 거예요. 또 분해해 보겠습니다. 무시동히터를 완전 분해했습니다. 이것이 뻔너고 이것은 연소실입니다. 기름이 뻔너로 들어가겠죠? 기름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뻔으로 네.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공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불은 요 안에서 안에서 이 안에서 뻔 안에서 붙습니다붙고이 쇳덩어리 연소실 안에서 불길이 있겠죠 뻔어에서 발생한 화염은 연소실을 뜨겁게 달구고 배기가스는 배기구를 향해 통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지가 없어요. 달궈진 번호에 경유가 떨어지면 증발을 하고 자연 발화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무시동 히터의 전부입니다. 자, 오늘 무시동 히터를 완전 분해하면서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 촬영 끝났는데요, 설치 시 주의사항 한 개만 알려드리려고 다시 카메라 켰고요 이것은 소음기입니다 배기가스가 나올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서 주는 소음기고요 소음기 보면 방향성은 없어요 그런데 아래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네. 이게 뭘까요? 어, 숨구멍? 숨구멍은 아니고 소음기를 보통 자동차 바깥에 설치가 됩니다 네. 겨울에 이 소음기가 어떻게써요 얘는 창공기랑 만나고 있겠지 네. 아까 연료가 태워지면 경유는 화학식이 C12H26 네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어, C랑 H밖에 없어 네.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는데 물은 차것과 만나면 수증기에서 액체로 변하죠 네. 그 액체가 물이 떨어지라고 만든 배수구멍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이 안에 어떻게 돼? 물이 가득 차요. 그리고 이 배속으로는 당연히 물이 나오는데 뭐도 나오겠어요? 이상하다. 배기가스도 나옵니다. 네. 그 정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